안녕하세요.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이자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 엄중식입니다. 약 2년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었습니다. 이제는 포스트오비크론 대응체계를 통해 새로운 일상의 기지개를 켜는 시기인데요. 아무래도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하는 대상자가 80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우려되거나 궁금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0세 이상 사차 접종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팩트 중심으로 한번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4차 접종 대상자는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 접종 후 4개월, 즉 120일이 경과하신 분입니다. 다만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을 포함한 요양병원 시설 대상자와 접종 간격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면역저하자는 3차 접종 후 3개월 이후부터 접종 가능합니다. 또한 확진 이력이 있으셔도 접종을 희망하시는 경우 접종 대상자라면 4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최근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고령층의 확진 사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4차 접종을 통해 고령층의 중증 사망을 예방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여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신규 위중증 환자의 약 90% 사망자의 약 95%가 60세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상 고령층이 약 61%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국내 방역 상황과 국외 4차 접종 동향 등을 고려했을 때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특히 80세 이상은 4차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4차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이 최근 연구에 따르면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후 감염률은 2배, 중증은 3.5배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3차 접종 완료군과 비교한 결과 4차 접종 완료군에서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각국의 이상반응 보고를 살펴보면 1, 2, 3차 접종 후의 이상반응과 비교해 4차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미있게 증가한다는 보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입니다. 크게 당일 접종과 사전 예약으로 구분됩니다. 당일 접종의 경우 카카오톡, 네이버에서 잔여 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예약의 경우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전화예약, 주민센터 방문예약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4차 접종 시행 관련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방접종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80세 이상 연령층은 코로나19 4차 접종에 꼭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